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중요한 얘기 중 하나인 함수 속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실습부터 먼저 해보고 그 해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성했던 활성화, 액티베이트, 진행을 하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그모이드 함수, 우겨넣기가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생겼었죠? 요런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 자연 상수의 제곱이 돼서 1하고 더해지고 1을 분자, 그리고 얘를 분모로 하는 계산이 일어나서 결과가 짠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어 보죠. DE f 로 시작하고 이번에 함수 이름은 SIG라고 할게요. 시그모이드라고 플레임 써도 되는데 그냥 보여 드리기 위해서 SIG라고 짧게 쓰고 입력 값 x 를 받는다 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쓰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x가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x가 들어오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자연상수의 제곱이 돼서 1하고 더한 다음에 그게 이만큼이죠 그리고 1을 분자 그리고 이 계산한 애를 분모로 해서 1을 분자 얘를 분모로 해서 이 계산을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result라고 또 할까요 자, result라는 애에 얘를 저장한 다음에 밖으로 반환하는 값, return, result라고 하면 네, 뭐 아무거나 더보겠습니다 함수 이름 부르고요. 5를 넣으면, 아 네, 저 앞에 지금 제가 새로 실행을 해가지고 얘 있죠? 도구 상자 불러오는 거. 얘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자, 다시 밑으로 와서 실행시키고 짠 하면 네, 5를 넣으면 0.99가 나오네요. 3을 넣으면 뭐 이렇게 되고 2를 넣으면 1을 넣으면, 네,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0.5를 넣으면, 점점 하다가, 이게 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제, 점점 더 작아지겠죠. 1, 지겨우시죠? 네, 그냥, 예, 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지난번 에 했던 이 activate 이라는 함수 안에 얘를 또쓸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길게 풀어 써도 되지만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애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우고자 sig 여기에서 지금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애는 얘잖아요 즉 행렬 곱셈이 일어난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 숫자를 곱해서 어떤 첫 번째 결과가 나오면 개를 우겨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반환하고 있는 값은 x2니까 x2는 이렇게 그래서 이 전거랑 좀 1대1로 비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쓴 코드나 아래 쓴 코드나 동작은 똑같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함수 하나를 더 정의를 해서 이 sig라는 함수를 요 함수 안에다가 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로 진행을 시키나 예로 진행을 시키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굳이 함수를 두 개씩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의문이 드시면 아주 날카로운 안목을 지니고 계신 겁니다. 칭찬 해드리고 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데 차차 내용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래밍을 관통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개념을 입력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코드를 좀 겪으시면서 어떤 불편함을 스스로 발견해 보시고 그 불편함을 아 이렇게 해결하면 아주 기똥차구나 이런 거를 한번 스스로 느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함수에 대해 드렸던 설명이잖아요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러한 함수가 약속으로서 유행했던 부분은 바로 같은 말을 두번세번안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집안일은 요리, 청소, 빨래다. 이렇게 작업의 구분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얼마든지 변주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요리라고 퉁쳐서 얘기한 이 작업 있잖아요. 집안일의 하나인 요리. 이 안에도 수많은 어떤 다른 작업이 있지 않을까요? 재료 준비하고 데치고 볶고 끓이고 간 맞추고 접시에 담고 등등 이런 것은 비단 요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마찬가지일 거고 빨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처럼 관점에 따라 이 작업의 구조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집안일의 하위 단계 이렇게 더 하위 단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말고도 상위 단계로 관점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라 삶이라는 게 이렇게 회사일 집안일 육아 간...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죠 훨씬 더 복잡한 것이겠지만 그냥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아무튼 어떤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조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에 살펴본 함수 안에 함수라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함수란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인데 그 조각이 되는 작업 하나하나들도 역시 더 세부적인 작업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했던 진행이라는 함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세부 작업들 중에 우겨넣기 작업을 시그모이드 함수 sig로 만들어서 속 안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자 이번 시간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 것들을 챙겨드리느라 그러고 있다 그런 변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용 함수에 대한 내용부터 파이썬 실습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퀄리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